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 세상의 진리는 하나인데 그럼 앤서니 라미스도그 진리를 활용을 했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활용을 했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방식 그대로 썼을까? 아니면 조금 다른 방식으로 썼을까? 그런게 좀 약간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기대를 많이 하면서 읽었는데 자 어떤 내용들이 있을지 네, 지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포화. 어서오시고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은 요거 거인이 보낸 편지라는 책을 할겁니다 앤서니 라미스의 거인이 보낸 편지 자 이거 아시죠 여러분들 앤서니 라미스가 누군지는 아시죠 이 세계적인 자기계발 강사잖아요 세계적인 어 우리가 어, 앤서니 라빈스가 누군지 정확하게도 모르더라도 아, 뭔가 자기 개발 분야에 있어서 정말로 유명한 뭔가 정말로 권위자인 사람 중에 한 명이다 라는 얘기는 사실 누구나 다 들어놔 봤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론다버는 몰라도 앤서니 라빈스가 누군지 아는 사람이 오히려 더 많을 거예요 모르겠어요, 지금은, 지금은 론다버를더 많이 알지 모르겠지만 모르겠어요 보통 사람들, 이끌어당김 말고 그냥 자기 개발서를 보는 분들은 이제 앤서니 라빈스를 더 많이 알죠, 그죠? 음, 엔서니라빈스 그래서 이분은 자, 요책니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의 저자입니다 자, 책을 보면 아시겠지만 엄청 두꺼워요 정말 엄청 두꺼워서 봐봐요, 장난 아니죠? 아, 예, 제가 읽다가 포기한 책 <웃음> 어, 읽다가 포기한 책입니다 700페이지가 넘습니다 아, 700페이지가 중간까지 한 반쯤 읽다가 포기했어요 약간 재미있는 책은 아니야. <웃음> 좋은 책일 순 있는데 재미있는 책은 아닙니다. 어 그래서 중간에 일단 말았는데 이 책은 아니 저 봐봐요 700 페이지짜리 책을 이 책은 150 페이지가 안 되거든요. 150페이지가 안되는 페이지로 줄여놨어요 압축을 해놨기 때문에 읽기도 굉장히 쉽고 어, 핵심적인 내용만 있기 때문에 아 오히려 이 포라클 채널과 잘 맞다 우리 포라클 채널은 또 약간 두꺼운 책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책이 자, 어떤 책인지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리면은 되게 의미도 좋아요 이 책이 되게 취지까지 좋아서 저는 되게 좋았는데 바로 구매를 해서 어, 봤는데 9페이지를 보면 은 이렇게 써있어요 여러분이 지불한 책값의 인쇄는 해마다 15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음식과 교육 그리고 생필품을 지원하는 앤서니 라미스 재단의 자원봉사 활동에 쓰일 것입니다 이 책은 원래 우리 재단의 연례행상인 추수감사절 선물 바구니 부대 행사 때 나눠줄 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주 간결하고 읽기 쉽게 썼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책은 원래 이제 자원봉사활동을 이제 앤서니라빈스 재단에서 매일같이 한대요. 그러니까 매해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는데 어, 추수감사절이 되게 큰 행사인가봐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추수감사절에 선물 바구니 부대라는게 있는데 그 부대가 이제 선물을 나눠줄 때그 선물에 이책이 이 책을 나눠주기 위해서 만든거래요. 그러니까 이제 공짜로 나눠주는 책이니까 두꺼우면 안보겠죠? 그래서 최대한 얇게 핵심만 담은 책인거예요 핵심만 되게 얇죠 그죠 보기 되게 쉽습니다 금방 읽어요 어 그래서 되게 의미가 좋죠 무료로 나눠주는 책이기도 하고 이 책의 인쇄 그이 그러니까 책을 통해서 번 수익을 자원봉사활동에 쓴다고 해서 와, 굉장히 기분좋게 책을 구매하고 또 읽어, 읽었거든요 저는 사실 궁금했어요 앤서니 라빈스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자기개발에서 굉장히 이제 입지적인 인물인데 이 사람이 도대체 뭐라고 말할까를 굉장히 궁금해 했어요 근데 앤서니 라빈스 이 책을 어 제가 이제 끝까지 못 봐갖고 이사람이 정수를 다 알지 못했는데 이 책을 통해서 물론 이 두꺼운 내용이 여기 다 담기지 않으니까 모든 내용은 알 수는 없지만 아 앤서니 라미스가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고 아 어떤 방식으로 성공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한테 영감을 주고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의 삶을 바꿔왔는지를 유출을 해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자, 제목 보면은 자, 가난한 내가 1년만에 순수익 10억을 만든 비결이라고 써있는데 그게 제가 순수익 10억이 아니라 앤서니 라빈스가 1년만에 가난했다가 어, 1년만에 순수익을 10억을 만들었대요 10억을 대단하죠 그죠? 그렇게 단기간에 10억이 넘는 돈 사실 환율을 생각하면 10억이 넘는 돈인데 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뭐 한달도 안돼서 체중을 13kg 뺀다든가 본인이 원하는 대로 다 해나가기 시작한거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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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결 자 첫번째 나갑니다 첫번째 근데 이거는 앤서니 라빈스 뿐만이 아니라 어..세계적인 부자들이 모두 다 제가 봤을 때는 어..공통되게 하는 한가지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이 뭘까요? 모든 부자들은 이 생각을 제가 봤을 때는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부자들은 모든 부자들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이 생각을 안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네. 자수성가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다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자, 뭐냐 하면은 자, 내 성공의 비밀은 다른 사람들이 필요한 것에 초점을 맞추는데 있다. 나는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의 삶에 가치 있는 것을 보태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러한 질문을 거듭하며 사는 동안 나는 지도자가 되었다. 나는 나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다면 다른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점을 일찌감치 깨달았다. 라고 말을 하는데 자, 보면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를 생각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에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수 있을까 내가를 생각했을 때 본인이 그 생각을 따라갔더니 지도자됐다라는 건데, 자 이게 왜 모든 성공한 사람들이 하고 있는 생각이냐면은, 자 우리가 돈을 부르는 말 버릇이었나 그 책을 봤을 때 이제 일본 최고의 부자의 마인드를 우리가 이제 엿볼 때그 사람 똑같이 말을 했어요. 가장 큰 부자가 되는 방법은 가장 많은 사람들을 돕는 방법을 알아내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은 본인한테 이득이 돼야지만 돈을 줍니다 그죠? 본인들한테 도움이 되고 이득이 돼야지만 돈을 지불해요 기꺼이 본인들이 아 내가 이 도, 뭐냐 이 가방을 만원 주고 사면은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 이 가방은 만원 이상의 값어치가 있어 그러면 기꺼이 만원을 지불하잖아요 음식도 마찬가지예요어 내가 이 해장국을 8천원 주고 먹으면은 너무 행복할 것 같아 그럼 8,000원 기꺼이 지불을 하잖아요 그니까 러그 부자가 되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기꺼이 그돈 이상의 값어치를 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사실 백만장자 시크릿이나 아니면은 뭐 돈을 부르는 말버릇이나 이런 책을 봤을 때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돕는 방법을 알아내는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죠 최대한 많은 사람들한테 가치를 주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좋은 책을 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는 거 좋은 음악을 만든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는 거 당연하잖아요 왜냐 그 좋은 책과 좋은 뭐 음악들이 우리에게 좋은 감정을 주니까 기꺼이 우리가 그 돈을 쓰고 싶어 하는 거죠 내가 이 책을 봤을 때이 영상을 봤을 때이 음악을 들었을 때 기분이 너무 좋고 행복하기 때문에 기꺼이 내가 이 정도 돈을 쓸수 있어 이 정도 돈을 줄수 있어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한테 많은 도움을 주면 줄수록 나는 큰 돈을 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앤서니 라빈스도 그 질문 본인을 이끈 질문이 아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한테 더 많은 가치를 줄수 있을까 였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부자들은 되게 나쁜 사람이다 어? 뭔가 이기적이고 수악한 짓을 통해서 돈을 벌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없앨 수가 있는 게아저 사람들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줬던 사람들이구나 그러니까 저렇게 돈을 많이 모을 수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던 그 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희석시킬 수가 있습니다 희석시키면서 좋은 방향으로 우리의 그 관점, 관념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아 부자들은 많은 사람들을 도운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거 네. 자 그래서 24페이지를 보면은 앤서니 라빈스는 하루 벌어서 하루를 먹고 살던 궁핍한 생활에서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연간 순수입이 12억 달러, 12억원이 넘는 순수익입니다 순수익이 12억원이 넘는 생활을 하게 되었다 낡아 빠진 아파트를 탈출해서 태평양이 바라보이는 300평이 넘는 성채와 같은 저택으로 옮겨와 지금까지 살고 있다 사랑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빨리 변화할 수 있는지 그 사실을 깨닫게 하고 싶었을 뿐이다 변화하려면 일단 자신의 생각, 감정, 행동 등을 이루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그리고 지속적이고 재치있고 확고하게 행동을 취하면 된다 나는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변화라도 모두 이뤄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코치 역할을 하려고 한다 음. 자, 일단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1년 만에 공핍한 생활에서 그러니까 하루 벌어서 하루 생활하던 이제 일용직 노동자 같은 삶이죠. 그런 삶에서 1년 만에 어떻게 1년 만에 어 순수익이 12억입니다. 순수익. 그러니까 매출이 12억원이 그러니까 1 0억대의 매출이 나오는 그런 이제 매장들은 좀 있지만 많지만 어떻게 보면은 근데 순수익이 10억이 되는 매장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사실. 순수익이 그러니까 세금 내고 다 내고 재료 뭐 재료비 내고 다 내고 어..들어가는 모든 그..요소들을 다제하고 순수하게 날 떨어지는 돈이 10억이 넘는 겁니다. 매해 자, 그래서 도대체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빨리 바뀔 수 있었는지 더 궁금증을 어..야기하는 요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2 6페이지를 보면은 재밌는 말이 나오는데 딱 이렇게 써있습니다. 자, 긍정적인 사고만으로 인생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 살면서 매일같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해오던 방식을 변화시키려면 일종의 전략과 단계적인 계획이 있어야 한다 라고 합니다. 음, 긍정적인 사고만으로는 인생을 바꿀 수 없고 어떤 전략과 계획이 있어야 한다. 자 우리는 누구나 삶을 바꾸고 개선해 나가고 싶어한다. 이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우리가 바꾸고 싶어하는 것은 결국 둘 중에 하나이다. 감정과 행동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가 바꾸고 싶어하는 것은 감정과 행동이다 맞죠? 우리가 느끼는 이런 불안함, 초조함, 걱정 이런 것들을 행복으로 바꾸고 싶고 여유로 바꾸고 싶고 즐거움으로 바꾸고 싶고 기쁨으로 바꾸고 싶고 그리고 우리의 나태한 행동들 안일한 행동들 어? 그런 행동들을 이제 좀 성실하고 발전적이고 이런 행동들을 바꾸고 싶잖아요 그죠? 누구나 그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받고 싶어 하는 것은 감정 아니면 행동 둘 중에 하나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부딪히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누구나 변화를 원하긴 하는데 실제로 변화하고 그 변화를 지속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점이다 그렇죠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자 누구나 변화를 바라지만 그 변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제가 단전호흡을 여러분한테 알려줬죠 그 단전호흡 여러분 꾸준히 하시는 분 계시나요? 지금 나는 단전호흡을 하루도 빼먹지 않고 했다 혹은, 혹은 하루도 빼먹지는 않았지만 그니까 러 빼먹은 적이 있긴 하지만 내가 그래도, 어, 열흘 중에 9일 이상은 했다 그니까 러 90% 이상은 내가 했다 지금까지 하고 있다 매일같이 그게 지금, 어 세, 뭐냐 100일이 넘었다 하시는 분 있나요? 그니까 러 내가 만약에 100일을 했으면은 한 10일 빼고는 다 했다 그런 분들이 있나요? 내가 감사일기를 쓰기로 마음먹고 그 감사일기를 지금까지 계속 쓰고 있다 여기 있나요? 자, 저희 포라클 컴퍼니 네이버 카페에도 저희가 다같이 뭐 감사일기도 썼다가 뭐 어? 뭐 비전보드도 만들었다가 뭐 보물지도도 만들었다가 뭐... 그리고 심상화도 같이 했다가 뭐 이것저것 같이 했는데 꾸준히 하다가 어느 순간 사람들이 하나씩 사라져요 그죠? 내 옆에서 같이 하던 사람들이 막 없어집니다 그래서 몇 명만 몇 명만 합니다. 그래서 그 만약에 1000명 있으면은 1000명 중에 한세네명세3명 정도만 꾸준히 하는 것 같아요. 1000명 중에 세네명 0.3%죠. 0.3% 진짜 1%도 안 되는 사람들많이 꾸준하게 합니다. 그 진짜로 제가 생각했을 때이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그러니까 성공, 뭐 행복 내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거는 제가 봤을때는 따거다 필요 없습니다 뭐 내가 상상을 잘한다 내가 머리가 좋다 내가 뭐 잘생겼다 예쁘다 몸이 좋다 다 필요없고 얼마나 성실하느냐 얼마나 꾸준히 할수 있느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근데 안하니까 문제예요 그죠? 안하거든요 하면 되는데 안해요 어 그래서 자 여기서 똑같이 말을 하죠 누구나 변화를 원하긴 하는데 그 변화를 지속하는 사람이 없다 어, 별로 없다. 거의 없다. 근데 포니의 이포라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좀 많은 것 같아요. 댓글 보니까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하, 꾸준하게 하는 게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의 삶을 정말로 크게 바꿉니다. 어 춘카님 영상보기는 꾸준히 합니다. 예, 그거라도 열심히 하면은 그나마 반은 갑니다. 반은 가요. 근데 어,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어, 이런 새로운 변화들을 지속할 수 있을지 궁금하지 않나요? 앤서니 라빈슨은 뭐라고 했을까요? 이 세계적인 자기개발 강사 이 뭐랄까요? 뭐라 써있니? 여기 변화 심리학의 최고 권위자 변화 심리학의 최고 권위자래요 변화 심리학 그러니까 사람을 바꾸는 이 변화시키는 그 분야에서 최고 권위자인 앤서니 라빈슨은 뭐라고 할까요? 변화 <웃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꾸준하게 어, 변화를 지속할 수 있을지 어 맞아요 영상 꾸준히 봐요 매일 아이콘택만이라도 해요 <웃음>